구독, 좋아요. 희철이네, 신동아, 피시방. 피시방! 희철이네, 신동아, 피시방! 뭐야, 우야 형! 우와! 스킨! 와.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카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이제 합고아 어, 줄게. 아. 자, 갑시다 와. 야, 하용이가 이게 어, 세보이 야, 후이는 이거 후이는 이거 진짜 너 도박 빠지겠어안 돼. 그거야. 행복 뽑고 있어? 안 나와. 콜라 알겠습니다. 나도 친한 주변 사람들 이거 여기 어, 도박에 빠져서 큰 났어요. 안 네. 나와. 그래도 우리 형 펜타곤이 왔으니까 펜타곤한테 좀아 펜타곤 검색한 번 해보자 우리. 오, 야 근데 와. 여기 나 굉장한 팬이라는 얘기나 들었어. 네 어,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노래도 불렀다고 하던데. 진짜? 어 찌질이 찌질이. 아너형 그, 노래? 어그럼내 네. 노래 아니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웃음> <맞아요>. 야 머저리도 <웃음> 있었어? <있고>, 없어요 <웃음> 머저리도 있고 아, 머저리도 있어. 야너나 보면서 너 머저리야? 는응이아다 어, 야 신원아. 네? 이런 얘기했어? 키노가 숨은 FP s 고수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왔다. 네 맞아요. 셋 중에 패키지 게임은, 목소리를... 게임은 누가 제일 잘는데 게임은... 보통 편일점은 제일 잘 잘하는데요. 그총 어... 게임은 키노를 진짜 키노보다 오... 잘하는 걸못 봤어요. 오 진짜로? 나폴리스만. <웃음> 그야 진짜? <웃음> 그러면 니네 오피셜 계정 걸고 한판 할래? 오피셜 <웃음> 계정 <옵션 웃음> 걸고 한판 할래? 야, 야,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로 잘하는데? 아, 예. I 아 진짜 이거 좀 이게 I mean, 가면은 모르는 분들 그 뒷자리 계신 모르는 분들이랑 같이 게임 아 그런 아, 게임 아니, 방향, 그냥 그냥 같은 거좋아요아니이개 중에서 그냥 개중 제일 잘하는 게 개. 개, 우리 다개 같다 이거. <웃음> 개개개둘 쓰리. 개. 개 <웃음> 그러면은, 제일 잘하는 게임 이름, 써? 직업 어디까지 갔을지 뭐라고 그러지? 계급이요? 계급. 어. 계급. 대령. 대령? 넌 제일 잘하는 게임 뭐야? 어? FPS를 잘하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FPS 아, 그래서, 키노랑 1대1 한번 대결시켜주면 안 돼? 1대1? 1대1 한번 해보자, 1대1 한번. 1대1 해저로 아니, 에이펙스로. 아, 에이펙스로. 에이펙스로, 오케이. 이거. 너네 뭐하려고.. 야 너네 A4X와 딴지야 이거 A4X 하고와써 하려고 그랬어 야 뭐? 삼성 행사가 가지고 아이폰 꺼내는 느낌이야 지금 <웃음> 너네 뭐하려고.. Okay. 자, 오케이 okay. okay. okay. 네, 게임 okay. 들어와서 진 사람이 라면 끓여주기진 사람이 이긴 사람 라면 끓여주 여기 여기 있는 사람들거 다. 오케이 okay. 혼자서. 오 okay. 어, 그래. 케이 okay. 물만 부으면 돼. 사실상 라면. 하나만 있어. 아, 저 라면 좀 끓여. 자, 좋았어. 키노 대 하영이, 오, 하영이 와우. 대 키노, 1대1 대결. <웃음> 야, 자 펜타곤 대표.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 아니. 펜타곤, <웃음> 펜타곤 메인타이 남자 <웃음> 대표 키노. 키노와 야, 펜, 나 펜타곤 대표라고 그래서 얘네 대표님이야. <웃음> <웃음> 순간 깜짝 놀랐네. 자, 김희철을 좋아하지만 게임은 못하는 오하영 진사람이 라면 끓이기 선배님 게임 에픽펙스좀해 해 주셨어요? 저 오늘 처음 했어요 아니 키노는 몇 살이에요? 스물두 살이지 98 아담 세상에 없는 사람 사이버 가서 아담 형 데뷔했을 때가 98역 어내 동생이랑 동갑이구나 어, 아 진짜요? 진짜? 98. 아, 내 동생은 98아 너가 96네 그러면 어. 후이가? 저93아93나 아, 후이는 봤었어? 그래도. 후이 어디서 봤어 95년생 돼지띠 네. 어 동갑이네 둘이 아 진짜요? 어. 아니 또 이렇게 아니 싸대기배려오는거가어 얘가 터스 엄청 치면서 오자마자 이걸 터스 엄청 치면서 오자마자 이걸 이제 하라는 공부하나 보고 이건가어나 띠는 건 아, 나도 돼지나 형도 가끔씩 맞아 같은 돼지 아닙니까 어, 셋다 돼지네 아 돼지 돼요? 어. 야 누구야 돼지세요 야 뭐야 돼지세요 너왜두번째 진정한 야너두번째와아 어, 때렸어 아 두 번째라고. 그러면 뭐, 대머 머리라는 거야 뭐야. 그러면 네. 그 의자 에 앉아서 보색으로 싹감춘다너 아 어디 신 씨야? 아저고 씨. 아신 뭔이 아니라? 네, 보호가 있어요. 전 신동희 후이가 유후인가유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펜타고나> 유. <유후! 웃음>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펜타고나> 유. <유후! 웃음> <웃음> 이 후. 이회택 이명 이거 명이 아니에요. 어? 이 회택 네, 저본명이아니다택 얼굴이 렇게이게 아, 이 너무 에돈 다. 이름이 회택이야? 아, 네. 진짜로? 네. 너무 이쁘다, 회택. 회택. 아, 나펜택 네. 이런 줄 알고 그뭐택 칼립스인가? <웃음> 아, <웃음> 그 아, 회택. 네. 그러면 키노는 유키노형구형구형구 어, 어. 형구. 형구. 형구. 너무 네. 예쁘네. 너 또 분명히 복순, 네, 그 복순, 오복순, 세명 리얼 리얼 배우, 진짜 이런 거는 성희복씨예요. 성이복씨예요 너도 점점 이게 맛이 가기 시작했다, 그렇지? <웃음> 이게 내 옆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 둘이 시작했죠? 네. 어, 뭐, 뭐, 뭐, 뭐. 안녕하세요. 자 먼저 아 잠깐 잠깐 잠깐 아 잠깐 룰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어디 있 어딨어요? 그냥 와 이거 야 야같이네 야너 나한테 뭐라고 <웃음> 뭐라 그랬냐 어빠가왜 이렇게 더티하게 아. 이러놓고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봐봐요 그리고 나가면 아이템있어요그 네. 먹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아 그쵸? <웃음> 그냥 쏘면 돼요? 예. 네. 자, 자, 자 일단 아니야. 아니. 나가서 양 옆으로 갈라져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야 일단 오른쪽 끝으로 데려가 내가 왼쪽 끝으로 데려가 자이 까만색 깃발 앞에 있어요 양쪽 야, 아직 준비도 하네. 안 됐는데, 이거. 아군 사격전화 벌써 누네 이거. 다 됐죠? 아, 네, 다사죠 아, 네, 자, 갈게요. 사, 사자사 돼요? 준비, <웃음> 잠깐만. 준비, 잠깐만. 잠깐만, 임마. <웃음> 시작! <웃음> 자, 대결 아, 시작했어. 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와, 진짜 진지하게 왔는데. 아, 아. 펜타곤 대표. 하영이가 나한테 졌거든. 야, 뭐, 안 보이는데? 오, 보이는구나. 어, 뭐, 오른쪽 건물. 어디 계세요? 하영아, 라면 끓여라. 어디, 어디 있 어딨냐고요? 반대 <웃음> 편에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체력 회복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가방 가서 한 번에 가아 어디 계세요? 이게 몸에다 주의를해자 여러분 입 닫으세요 오. 야 너! 어? 오. 오야 너! 이야! 펜타몬! 펜타몬! 잘한다 인형만들! 자 와요! 라면 주세요! 라면 끼리는 오아요. 라키오. 어디실래요? 바로 자, 뭐 어디실래요? 자, 자, 자, 우리 대부분 억울하게 먹것도 돼. 억지안 먹어도 뭐. 뭐, 뭐. 저는, 저는 라면 괜찮습니다 이야, 어? 승자예요. <웃음> 와, 승자예요. 야, 자존심. 기분이 배부르다. 어. 야, 이겼으면 대체 뭐 라면까지? <웃음> 그냥 뭐 물이나 주세요, 이래. <웃음> 너뭐 먹을래? 야, 저는 그냥 마운틴이 형 주세요. 아, 우저거요저거요 저거는 뭘까요? 저거는 뭘요저도는 뭘까요? 저거는 뭘까요? 저거는 뭘 저거는 뭘까요? 저거는 뭘까요? 저거는 요 저거는 뭘까요? 저거는 뭘까요? 저거는 뭘까요? 저거는 뭘까요? 저거는 뭘까요? 저거는 뭘 저거는 뭘까요? 저거는 뭘까요? 저거는 뭘까요? 저거는 뭘까 저거는 뭘까요? 저거는 뭘까요? 저거는 뭘까요? 저거는 뭘까요? 저거는 뭘까요? 저창는뭘 봉창이 자뭐 먹을 까요 어, 봉창이 봉창이는요 야 봉창 자 여러분 이 속담 알아맞혀보세요 봉창 두드리는 소리 <웃음> 어, 그렇지 <웃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웃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희철이네희동아 피시방 우리는 슈퍼주니 어이홉! 어, 저는 신동이고요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이차 씨저왜 저 불렀어요? 근데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빠바바바바바 예. 와, 여러분 12월 12일부터 1월 7일까지 우리 에이펙스 레전드 있잖아요 네. 미라지가 주최하는 야, 크리스마스 파티와 함께 축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야, 소개해드릴게요 뭐라, 뭐라. 기간 한정 모드인 윈터 익스프레스 와 아, 새로운 모드 미라지 보이지 마을 장악전을 플레이하는 하하. 캐스파이더 영웅 세트 및 기간 한정 의상 아이템을 겟해 보세요. 야, 여러분 주말에는 XP 두 배인 거 아시죠? 자, 주말에도 에이스 레이저! quicker than y o i n k enjoy the w n e r m o n t i m e to hibernate for the winter. Open i n o w you missed m Stylish on the outside, savage on the inside. Legion by Lenovo.